이번에도 관상 하나 갖고 왔는데 조각내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, 예쁘다 이 눈매가 살아있네 이 사람이 아 잘생겼잖아 눈이 다 빛이 나 보이잖아 눈에 매력이 다 들어가 있잖아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잖아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이렇게 놓고 보잖아 그지 오히려 이 사람이 잘잘저 오, 오. 어,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완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관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조각내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 조각은 좀힘드한데 진짜 그 눈입니다 야이 눈매 살아 있네 눈동자와 흰자가 맑아 그이 사람은 눈이 살아 있는 상이잖아 눈이 생기가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꺾일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초롱초롱하게 빛이 나 있는 사람이니까 응. 눈매가 살아있네 이 사람이 근데 눈매가 살아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결단력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아 금방금방 결단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사람 억수로 성격이 칼 같은 성격이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니까 자기 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굽힘이 없는 사람. 추진력 이런 게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. 눈동자와 흰자를 보면 초롱초롱하고 빛이 나 있잖아. 그지? 그런 거에 비해서 두뇌는 영리한 사람은 아니야. 근데 순간순간 일어날 때 빨리 거기에 캐치가 잘 되는 사람이지. 그때 왜 사람이 우리가 왜 닥칠 때 있잖아. 그때 빨리빨리 이 사람은 결단력 이런 거 순간 캐치 이런 게 엄청 빠른 사람이야. 촉기 엄청 좋은 사람이니까 어. 음. 근데 눈만 봤을 때이사람 어떤 직업을 할거 같은 사람인가요? 잘생겼잖아 눈이 딱 빛이 나 보이잖아 눈이 너무 잘생겼어 제가 봐도 잘생겼어 눈에 매력이 다 들어가 있잖아 이사람 근데 그딱 봐도 잘생긴 상이야 그리고 코가 요 살짝 이 보이잖아 요 끝에가 그럼 코도 어떡한 사람이지 코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도 음. 보여드릴게요 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생겼잖아 코가 오떡하잖아 이 사람이 막힘이 없는데 단단한 제복도 가지고 있는 상이고 코 옆에 이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놓고 보잖아 그지? 렇 후손도 좋은 상 설아의 자식은 두 명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사주에 이 코를 이제 놓고 이렇게 보면 자식이 후손이 따르는 상이거든 후손이 근데 좋아 이 사람이 그렇기는이 사람은 코가 이렇게 놓고 보면 복이 많은 사람이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분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음. 자녀를 가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아이 음. 후손이 두 명이 들어온다니까 이 사람. 이 코를 놓고 보면 이 잔주름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후손이 있어 이 사람은. 그리고 코가 재물운을 많이 빚대서 우리가 얘기하잖아. 재복도 이 사람은 단단한 재복을 갖고 있는 사람. 입술도 한번 보여주세요. 이분의 입술입니다. <웃음> 이렇게 부위만 줘도 누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. <웃음> <진짜. 웃음> 눈코입이 다 예쁘네. 입술도 진짜 예쁘다. 어떤 부분이 예쁘세요? 약간 분홍빛을 갖고 있으면서 위 아래가 입술이 다 똑같아. 입술 위위 입술과 밑에 입술이 똑같은 입술이잖아. 어, 비대칭이 없는 저거 상이지. 이 사람 상은. 분홍빛을 갖고 있는 상이니까 이 사람은 자기 건강을 엄청 챙기는 사람 자기 건강을 굉장히 챙기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입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의외로 말이 많아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보잖아 입술이 말이 없는 상 같잖아 굉장히 다물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입술을 놓고 보면 말이 많은 사람 농담하는 거 이런 거를 즐겨라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돼 그리고 여기 인종이 보이잖아 인종이 이렇게 있는데 이사람매운 길어 완벽한 관상인데. 완벽한 관상이라고 하시니까 이분이 누군지 눈코입이 완벽한 상이야. 다 있는 걸 보여 드릴게요. 이분이 누구냐면은 배우 현빈 님이십니다. <웃음> 그밝아지는게 보이지? <웃음> 잘생기셨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잘생겼지. 이 완벽한 관상. 안 될래 안될 수가 그지이 사람. 얼굴을 보시니까 이분 올해는 어떠신 것 같아요? 올해보다는 내년 운세가 훨씬 좋은 사람 일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 운세가 훨씬 이잘 되는 운세고 올 한해는 약간 꺾이는 운세다 이제 보면 그래요. 되고 내년 운세가 엄청 좋은 운세. 근데 이 사람 있잖아.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이렇게 놓고 보잖아. 그지 잘 삐져. 눈썹과 눈썹 사이를 보잖아. 사소한 거 엄청 잘 삐져. 이 사람이 우기와 틀리게 속 좁아. 지금 결혼했잖아, 그지씨 했잖아. 네, 그게 네. 그 둘이 놓고 뭐 그런 삐지는 것 때문에 사소로운 거로 잘 싸울 수 있어, 이 사람은. 그렇죠. 오히려 이 사람이 잘 삐지고 잘 틀어지고 오케이. 어, 저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겉하고는 그 외면적인 거하고 틀리니까 내년이 좋다는 게 뭔가 본인의 운이 좋다는 거예요? 아니면 일적인 운이 좋은 거예요? 이 사람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개인적인 운세가 좋으니까 일로도 포함이 될수 있는 거지 그치? 음. 원래 이슈화보다는 내년 이슈화가 더클수 있다 이제 보면 되는 음. 거고 뭐 결혼으로 인해서도 뭐 이슈화가 됐기는 했지만 그치. 근데 뭐 그거는 사적인 거고 음. 이제 공적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일적으로 놓고 음. 보면 12월 달 가서 이제 그때 가서 또 자기 이슈화가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도. 좋은 작품을 만나이렇게 뭐 응. 된다는 말 그렇지 그렇지 아, 응. 아 잘생겼다 아. 흑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<웃음>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돼 아니 아니 뭐 조심하고 뭐 저런 거는 없지 건강도 자기가 잘 챙기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 코를 딱 보면 순탄한 사람이지 선생님은 선생님 본인의 외모 중에 어디 제일 많으세요? 완벽한 상이지. 완벽한 상이지. 이마와 이 비대치가 1대1대2 다 완벽한 상이지.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상이지. 예.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잘 되는 상이지.